키가 많은 사주 돈을 좀 까먹으라는 형국이고 욕심도 많고 샘도 많은 사람 자기 승부욕이 강한 사주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죠 약간 좀어떻게 다이어트도 있어 그래서 올해는 조금 주춤해서 가라는 형국 안녕하세요 성남의 다견보설입니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하나 봐주세요 3년 전부터 올해까지 내가 인간의 구설도 있지만 내가 뭐안 먹은 일이 좀 더디가라는 수다 그래 내가 뭔가 올라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잖아 뭐잘 나가다가 좀 멈추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인간의 꽃이 되든지 관을를 먹고 살으라는 사주 누군가 가르키고 살면 좋은 사주인데 관상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아니 외국으로 왕래하든다든지 끼가 많은 사주 사주에 돈은 있지만 작년 올해 수에는 돈을 좀 인간의 구설에 돈을 좀 까먹으라는 형국이고 욕심도 많고 셈도 많은 사람 남자인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여자 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주 그래서 올해는 조금 주춤해서 가라는 형국 내가 나설라 그러면 머리하고 발이 따로따로 오를 거야 아마 뭔가가 날 누군가 도와주려고 내가 운이 많지 않으니까 딱착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자칭 가라는 형국이고 그래도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니까 올 가을부터는 내가 더 좋은 일이 있으라는 형국이고 춤추고 노래 뭐 이런 것도 좋아하라는 사주다 그랬어요. 한진자리 가만있지 못하는 사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나한테 지금은 올해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성격은 어떠세요? 성격은 조금 욕심이 많은 성격이잖아간 샘이 많으니까 자기가 우선 돼야 되는 사주 있잖아 음.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다이어트도 있어. 내가 1등이 돼야 되는데 내가 2등이 삼등이 되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지금 성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욕심 많은 성격이라 좋은 성격이라고 볼수 없다 그랬어 사람 관계는? 사람 관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그 사람이 좋그 사람한테 오링을 하는 스타일이거든 음. 근데 그렇게 뭐 지금은 뭐 자기 자리 잡기 바빠서 누구 밀어주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올해 구설수는 있을까? 올해 구설수가 좀따르려니 수가 안 좋으면 내가 조금 멈춰가라 그랬잖아이 사람이 약간 구설수에 인간의 그런 거 금전 손해가 있단 말이야 올해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서 넘어가야 돼요 금전 손해 같은 거는 작년서부터 아마 좀 들어왔을 거야 성은 어떤 거? 어떻게 보면 그 일부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했다면 은 일부 종사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일부 종사 쉽지 않은 분이 자녀를 가지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녀가 자녀가 일찍 태어나면 또 자녀가 아들이냐 딸이냐 따라서 또 이어주고 근데 또 내가 약간은 끼가 있으니까 옆에서 안 놔둘 수도 있잖아. 여기 음. 누구냐면 배로 지성 이분이 이번 달 말에 음, 음. 드라마가 하나 나와서 그래서 그게 더잘 될까 해서 갖고 왔거든요. 원래는 가을에 잘 돼야 되는 사주거든. 인기가 없지는 않아 이 사람이 가을에 좀더 나아질 거라는 얘기지 근데 운이 오래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주변의 사람들은 운 많은 사람하고 움직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생일을 시작하는 거를 그냥 마음 비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 이분이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근데 전, 전성기가 왔을까요? 원래는 지금 올 가을 내년부터 내년에도 내년에는 괜찮아 이사람이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 형국인데 찬바람이 불어야 이 사람이 괜찮다 만약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만약에 내가 맡았다 그러면 그게 끝남으로써 또 이어질 수는 있다는 얘기지 언제까지 배우 생활을 해? 배우 생활은 어 자체가 좋으니까 자기 몸이 따라질 수 있을 때까지는 할것 같아 놓치는 않을 것 같아 욕심이 많다 그랬잖아 내가 자기 승부욕이 강한 사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 계속 할수할것 같아 이 사람이 연기 대상도 많이 탔어요 음, 음. 앞으로도 이분이 그렇게 연기 대상으로 탈수 있을까요? 그런 운은 없지는 않아요. 지금 드라마 이거 하는 것도 오래간만에 하는 걸로 나는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제 아마 가을 것도 괜찮을 거예요, 또. 앞으로 활동하는데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돼. 욕심이 또 화를 부를 수도 있는데 조금 자기 일에는 되게 열정적인 신부이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응.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3년 올 중반 가기가 제일 고비였을 거야 아마. 응.